시민들을 풀어줘! 안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 화나게 하지 말고 당장 총 내려놓고 도망길 가시지! 얘들아! 벌써 처치해라! 아나또 힘쓰게 생겼네 진짜! 간다! 너를 먼저 실험하도록 하겠다 저 뒤에 있는 눈사람 거인을 처지해라 <�iffs> 아, 눈사람 거인을 처치한 다음에 다음은 당신 차례야 기다려 가간아 눈사람 참널차다가 호박죽을 만들어주라 안녕 <뭐냐>. 첫째 박사 다음은 제가 하하하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왜 저놈을 당장 총으로 쏴서 죽여라 뭐야 이것저는 야 쏴봐 쏴보라고 뭐해 발포하라 예! 아! 어디 한번 전비해봐전벼라 이런거 야! 야! 야! 야! 이런? 뭐해 더들어 빨리 들어와 야, 쿠방이야, 쿠방이! 이제 당신 차례인가? 가만히 쫓겠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이 단추만 누르면 나에게 복종하게 된다. 무슨 빨갛다는 소리야? 가만히 내둔다 단추 누른다. 아, 아, 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어, 왜 이러지? 어, 어, 내몸왜 이러지? 그 상태에서 방귀를 낀다 아왜 <봉> <어이>, 이러디 빵아 <봉> 진짜 그만해 빵빵빵 너는 순간 방구 좀비로 변한거야 <봉> 안되겠어 <봉> 안 고봉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깨어나라 진짜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건 안되겠다 도망가자 거기 살아 거기 살아 아아아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 아아아아자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야, 문이 안열려 어? 문좀 열어 아무아 없어 나 죽어 문 열라고 문 열라고 아하하하 <웃음> 그게 안 열리나 보죠? 어? 오지마 아! 어! 뭐야!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아, 미안해! 미안해! 다가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아! 오지마! 나으아아아그만아 아, 어, 맞다! 아 진짜 안 구해준다. 알았어, 구해줘 미안해. 장난 좀 쳤어. 아, 진짜. 오자, 됐다. 누나, 제가 사람들 구하러 갈 테니까 누나는 이곳을 좀 마무리해 주세요. 오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 몸집 크니까 좀 약간 좀 섹시한 거 같다. 아 진짜, 아 진짜 찐잔도 진짜. 아안 믿겨진다 진짜. 아다 갈게 누나. 제발 부탁해요. 야, 엄냐. 이래고 나가면 안 되니? 아, 진짜 기본적으로 내가. 가내니서 그런 수박과 으아아아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하러 갈게요 여러분들 야 이놈들 으 어서 시민들을 풀어줘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 화나게 하지 말고 당장 총 내려놓고 도망길 가시지 얘들아 어서 처치해라 또 힘쓰게 생겼네, 진짜. 간다! 야! 야! 야! 겠다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또 도망가라고! 야! 나만큼 차이가 없다! 와! 사만큼차이 자, 여러분! 이제 안전해요! 복잡하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어서 나오세요! 아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쭉쭉! 어 살았어! 살았어! 드디어 살았어! 고마워요, 고봉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우, 살았어요! 어첫번 살았어요! 아이 우리도 꺼내줘! 어! 아 이층 이층 우리도 좀 꺼내줘! 나오세요 빨리! 다들 나오세요! 살았어! 하하하! <웃음> 자유다! 드디 자유다! 자! 이로써, 이로써 이 좀비 섬의 비밀을 밝혀내고, 밝혀내고 마을 사람들을, 사람들을 구했다. 구했다. 하지만 나는 좀비가 된 채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그냥 먼 곳에서나마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분과 함께. 안 내려오네? 어, 빨리 와, 시간 없어! 아, 알았어, 툭믿어나 갈게요! 야자오 어, 사냥을 나오자라는 건 진짜 뭐야? 아, 왔잖아요.